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모아비 각종 구동계 오일 교환입니다 입고 직후 확인한 미션오일 온도로 아직 오일을 배출하기엔 온도가 높아 다른 작업 먼저 진행합니다 주입할 오일들을 먼저 확인해볼까요 해당 차량이 요구하는 규격의 순정 디퍼런셜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입니다 디퍼런셜의 경우 프론트와 리어 모두 동일한 규격을 사용합니다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작업할 차량은 상시 4륜 차량으로 TOD 전용 오일을 주입해야 합니다 파트타임 또는 상시 4륜 타입 구분법은 크래쉬패드에 있는 다이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프론트 디퍼런셜 오일을 배출합니다 리어 디퍼런스로일을배출하고요 탈거된 드레인 플러그의 모습인데요 자성을 띄고 있어 정상적인 마모에 따른 메탈성 슬러지를 포집합니다 쇳조각과 같은 이물질은 확인되지 않아 특이사항은 없어보입니다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 플러그를 클리닝한 후 모두 신품 와셔로 교체합니다 드레인이 완전히 끝났으면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오버플로우 방식으로 신유를 수입합니다 레벨링이 끝났으면 플러그를 손으로 잠가주도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을 배출합니다. 드레인이 완전히 끝났으면 기존 실란트를 제거한 플러그에 새롭게 실란트를 도포한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토크 체결합니다. 오버플로우 방식으로 신유를 주입하고요. 주입구 플러그를 토크 체결합니다. 이제 미션오일 온도를 확인해볼까요? 다른 작업을 하는 동안 온도가 알맞게 떨어졌네요. 미션오일 교환 작업을 시작합니다. 드레인 플러그를 개방해 기존 사용률을 배출합니다. 오일팬을 탈거하고요 탈거된 오일팬의 모습입니다 필터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오일팬 교체 형태로 작업해야 합니다 신품 오일팬입니다 가스켓과 플러그 모두 함께 패키징 되어 있으며 오일팬 고정 볼트도 모두 신품으로 교환합니다 필터 실링에 신유를 발라 장착하도 토크렌치를 이용해 모든 고정 볼트들을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주입할 미션오일은 캐스트롤 트랜스맥스 ATF 덱스론6입니다. 해당 차량의 미션오일 규격인 SP4 a l a 를 충족하는 100% 합성유로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 어댑터를 장착 후신유를 주입합니다. 미션오일 레벨링 작업을 감안한 용량의 신유를 주입하구요. 시동을 걸고 잠시 대기 후 변속을 시작합니다. 피단의 위치 후 미션 오일 레벨링 작업을 시작합니다.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오일이 미량 혹은 방울 단위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재빨리 신품 레벨링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미션 오일 레벨링 작업은 규정 온도 범위의 중간인 55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니요 모아비에서 배출된 오일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디퍼런셜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이고요 미션 오일입니다.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소량 샘플링 해봅니다. 상단 좌측부터 프론트 디퍼런셜, 트랜스퍼 케이스, 리어 디퍼런셜 오일입니다. 우측은 신유구요. 미션 오일입니다. 좌측은 기존 사용료, 우측은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로 우측이 현재 차량의 오일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체 후 폐기되는 소모품들이고요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들을 확인합니다. 모두 깨끗하네요 차량 진단기를 이용해 작업들과 관련된 폴터 여부 체크 후 출고합니다 깨끗합니다 이상 모아비 각종 구동계 오일 교환이었습니다 해당 작업들은 피톡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